한국팬들한테 인사하고 을잘하겠다어 안녕하세요. 아, 한국말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. <웃음> 아 되게 오랜만이고요. 아, 한국말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진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, 왜냐면뭐 지금 2년 됐는데 2년 만에 지금 롤드컵을 하겠으니까 지금 아직도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고요. 어,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SKT랑 다시 한번 붙일 수 있게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. 뭐 그때 가서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<웃음> 분명 어, 최선을 다할 거고요. 뭐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시 가서 이제 한번은 그 그러,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룹 시까지 올라갈 때는 저희 응원해 주시고 SKT 팬분들은 이제 그다 올라가시면 이제 SKT 응원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올라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